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자, 나무 인피니트의 대기실 현장을 한번 습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장발장발씨 장발씨가 아니고 장여기아장발자여아에따운아리따운아리고운발씨가 아니고 장아이 좁은, 어깨, <웃음> 좁은 <웃음> 어깨. 예요. 좁은 어깨. <웃음> 큰 얼굴. <웃음> 아 정동 씨었군요. 얼굴 작아요. 아 정렬 씨었군요. 그때 얼굴 작다고 했어요, 자, 성열이 옆에서 어. 여기 앉아 봐. 여기 성열이 형 빨리 힘내 주세요. 아니, 자. 우리 세이캄. 어, 여기는 <웃음> 넓은 등판에 <웃음> 마치 초원을 <웃음> 상상하기도 <웃음> 한다. <한눈. 웃음> 넓은 들판에 공황, 공황. 마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 축구경기장을 보는 1 1열 명이 다 들어와도 전혀 손색없는 등판 아, 하지만 <웃음> 여기는 왜? 아, 상기... 석천... 야, 뭐, 석촌동에 있는 작은 호수구 하수구. 호수구에, 하수구에 있는 왜 하수구냐? <웃음> <웃음> 네, <너무 웃음> <웃음> 문당입니다 네. 안녕하세요 멤버들이랑 같이 해서 제가 신나는 것 같아요. 뭔가 기대도 되고 네. 설레기도 하고. 그런, 그런 말좀안 하면 안 돼? 왜왜난 좋아서 하는 건데? 너 아니, 아까 진짜 짜증난다. 고뭐 아까 그래? 뭐 무대에서는. 와 아까 이렇게 몰아간다. 저기요 저기요 아. 인이어가 안 들려요. 아 짜증나네. 아. 짜증나네 이니언! 야뭐 언제까지 해야 돼요?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님이막 터지면 뭐 가시게 뭐. 아가 뭐. 이렇게 진짜 몰아가네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 전 진짜 짜증을 안 내요 제가 진짜 긍정적이거든요 아, 진짜? 네, 어, 네, 짜증 안 내요 나 아까 무현이가 아, 내 파트인데 왜 불러 했을 때 짜증 났다 안 났다 <웃음> 얼굴 빨개졌어 짜증 안 났어 내것 얼굴... <웃음> 아, 제 파트에서 네. 성경씨가 자꾸 마이크를 드시더라고요 아, 아니 따로 부르려고 했죠 <웃음> 프롬퍼트에 근데 너 이름으로 돼있었어 맞아 잘못되어어 그래 성경씨가 가지고... 착각해서 맞아요 제가 불렀었어요 근데 보통 자기 파트 아니면 그냥 안 부르지 않나? 근데 프롬퍼트에 자기 이름 써있다가 거기서 태미 <웃음> 태미 하면서 목소리는 안내고 입모양만 하더라고요 나이 <웃음> 내, 내 파트인 줄 알았어, 순간. 예. 아, 왜또 귀가 빨개졌어? 아, 짜증 안 된다면서요. 짜증 안된게 아니라 비끄러워. 짜증 안 된다고. 형들이 부끄럽게 아, 가지고 또. 부끄럽구나. 부끄러워가지고. 근데 진짜 이렇게 모인 거 엄청 오랜만이잖아요. 오랜만 아닌데. 오랜만하잖 우린 오랜 오랜 자주 모였는데? 응. 너가 <웃음> 많이 못끄가지고 어, 아, 형에 나 연락이 ㅆ잖아. <웃음> 아, 와나 <웃음> 연락같아. 야이 거짓말쟁이들. 진짜잖아. <웃음> 너가 외치고. 아, 아, 이 거짓말쟁이들. 다음번에 얘기해. 야, 송종아. 아, 한번 착각을 했었어요. 한번. 얼마 전에, 야, 송종아, 같이 밥이나 한끼 먹자. 음. 아, 근데 나 라디오 녹음이 있는데. 음. 5시에는 5시에 보면 안 될까? 아, 시간을 너가 조절해버리더라, 고 우리 음, 네명가 아, 바쁜 척. 아, 뭐 아니에요. 저 요즘에 근데 많이 바쁘진 않는데, 네. 갑자기 조금 많이 뭘 하게 돼가지고, 그게 아.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여태까지 했던 건 농담입니다. 맞아요 농사이에요 어, 저는 진짜 착한 막내이고 또형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 메이크업 한 거야? 한 거야. 와안한거지 피부가 좋다. 피부는 원래 좋으니까. 부럽다. <웃음> 피부 좋다. <웃음> <웃음> 너말하 아니야. 너 벌받아. 야 성, 성, 성렬이, 도 <웃음> 오랜만에 보니까 피부가 좋아졌네. 언니 진짜 좋아졌어요 성렬이 형. 아, 엄청 좋아졌어요. 원샷 한번 가봐. 네. 오랜만 원샷... 원샷 한번 해보자. 내가 딱 알았어요. 피부에 뭐 공을 들이면 안 돼. 공들이면 안 돼. 냅둬야 돼. 맞아요. 근데 점점 네.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열 씨가 아, 아 예. 어, 오, 진짜 대열, 맞아. 대열입니다. 대열이랑 네. 진짜 비슷하다. 대열 씨랑 진짜 닮았다. 대열한테 맞아봤어? 왜? 대열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아파? 엑주머 <웃음> 엑주먹아 너가 야, 대열이 아, 닮았으니까 야, 야, 야. 너가 때리면 대열이가 때린다. 씨, 네, 어 내가 대열 씨보다 이건 잘한다. 오, 오, 오 뭐가 있어? 아 웬만한 건다 내가 더 낫죠. 아, 그 반대로 대열 씨가 나보다 이건 잘한다. 뭐 되겠어요, 걔가? 아, 고대로 골치 안돼가죠 바로가죠. 이씨 집안 분열되죠. <웃음> <웃음> 너 이거 귀 뚫은 거야? 야, 귀 많이 뚫어가지고. 근데 너 여기 귀가 썩었어. 여기 많이 뚫어서 그래. <웃음> 그래.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시꺼먼다니까 봐봐요. 아니, 여기가 죽었어. 야, 아 여기가 회색버가 죽었어. 아왜 그래? 썩은 건 뭐야? 아템포 아, 죽었다고 해줘요. 왜쪼었다고해요내 아니, 쓰레기장도 아니고. 점이야 뭐야? 아 이게 그러니까. 내가 예전에 많이 뚫었다 뺐다 해가지고. 나도 근데, 많이 뚫었는데? 아 내가 형만 보면 나는 삼. 야야 여기 어금니 도 썩었어 어금니. 안 썩었는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이 깔끔해 왜 그래 <웃음> <웃음> 야썩었어 여기 마음이 썩었는데 <웃음> <웃음> 아 마음 근데 이제 회복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또성주이 놀리니까 재밌네. 재밌어형들나기잖아요 응. 거기. 뭘또나기야 너가 나 많이 놀리잖아, 카메라 꺼주면. <웃음> 진짜요? <너가> 나, <웃음> 나 놀릴 적 하... 없는데? 너가 나 힘들게 하잖아. 내 그래. <웃음> <너넷> 파트라고! 내 <웃음> 파트라고 하고 <웃음> 아, 진짜? 게하트인데 진짜? 뻐드렁니 x2 내 파트인데 자꾸 너가 힘들게 하잖아. <웃음> 아 그래, 알았어. 어. 내가 <웃음> 얘기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또귀 빨개졌다. <웃음> 나 요즘 기가 많이 빨개져요. 저는 원래 감정을 잘못 숨겨요.